500a 센서스피커 센서인식 스피커입니다 제품을 개봉하시면 이 센서스피커에 속에 AA건전지 8개를 장착할 수 있게 지금 들어 있습니다 나사를 박아서 깔끔하게 이 밑부분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피스를 조이거나 네, 나사를 박아서 고정을 할 수가 있겠죠. 지지대역할 테고 그리고 아까 네 부분이었죠. 여기 이 부분, 이 부분 역시나 똑같이 벽면에 부착도 가능하겠습니다.